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잡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음식은요, 바로 포항 과메기입니다. 이 과메기, 어, 신미 2 0쪽이죠 예. 제가 작년에 청호 과메기를 한 적이 있는데, 꽁치 과메기 영상이 엄청 예전에 한거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업데이트할 겸 제가 한번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마켓 공구란 네이버 밴드에서 어, 주문을 했고요. 야채 세트랑 해가지고 택배비는 별도입니다. 아, 그리고 가격은 어, 2만 5천원. 야채랑 세트로 해가지고 2만 5천원입니다. 한번 박스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니까 굉장히 구성이 잘돼 있더라고요. 스펙. 어 미역하고 텃도주고, 어 초장, 어, 초장 많이 주고, 음 고추, 쪽파 촉파. 이거 쪽파랑 같이 먹면 진짜 맛있거든요. 김, 어 김도 좀 넉넉하게 주고요. 체. 자 어느정도 준비가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메기를 이제 과메기 자체의 이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어 과메기를 좀더 선호하십니다 근데 과메기를 그렇게 썩 많이 잘 드실 수 있지 않은 분은 비리실 거예요 청어가 꽁치 같은 경우는 좀더 비리지 않고 네, 담백한 느낌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드실 수 있고 기름이 좀 적어요 청어에 비해서는 무난하게 뭐또 드실 수 있는 그런 과메기 종류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초장부터 찍어서 아, 흐흐흐. <웃음> 아, 고소한 게. 아, 그리고, 김에 가지고 같이 드시면, 진차 최고예요. 김이랑 되게 잘 맞아요. 풍미 자체가. 딴거 없이 그냥 김에다가만 이렇게 싸가지고. 아 채소 해가지고 같이 싸드시면 싸드실 때이 쪽파 있죠 쪽파로넣면 기름진 느낌이 좀 많이 줄어들고 어 근데 요건 그렇게 뭐 청어에 비해서 빌리다한 느낌이 거의 없는데 네. 이거는 못 드시는 분도 없을 정도로 아 너무 제 기준에서 <웃음> <웃음>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 네. 자 이렇게 쪽파랑 해가지고 채소랑 해서 이렇게 딱 드시면 음 와. 물미역이나 이 다시마 과메기름 이렇게 물미역이나 다시마에 드시면 은 피도 훨씬 맑아질거고 음, 음. 김에다가만 딱 그리고 이게 토시인데 요거랑 같이 먹어도 맛이 괜찮나봐요 음, 다시마, 나 물미역 이런 거 해가지고 토스를 넣고 싸먹으면 되는 건가? 딱 해서 자. 음. 자 소주 한잔 해봐야죠 또과메에도 음, 소주 안 먹으면 안 되죠. 자, 사사사. 떡파도 다시 넣고 음. 진짜 포항품들 천재같아요 와 이거 과메기라는걸 어떻게 만들 생각을 했을까 물론 먼뭐 이제 호불호가 갈리죠 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술안주 겸 어, 겨울철 별미 뭐못 드시는 분들한테는 좀 비리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좀잘안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쪽파나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드시면 못 드실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좋습니다 김만 있어도 끝이네 그냥. 좋아, 좋아, 좋아. 어. 아, 어떻게 보면 김이랑 고가비 딱이 기름진 게과맥이 기름진 느낌이 김이랑 게쌍 만나면서 어 입안에 들어가면은 어. 소한 기름이랑 이 김이 딱 만나면서 또 입에, 입안에서 진짜 무슨 신세계 가열리는것 같아요. 좀 오버해서 표현하자면 김도 이렇게 약간 좀 바삭한 김이랑 해가지고 같이 드시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조미김보다는 아, 이렇게 어, 조미가 안된 김. 음. 자, 아, 이건 채소. 자, 앉아, 놔두. 사, 사, 사. 어. 아 김이 너무 맛있어. 진짜. 과메기도 맛있는데, 아, 각종 김이 좋네, 여게 자 여러분들 어 겨울철 별미 꽁추 과메기 정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제 과메기도 슬슬 좀 끝물에 좀 다다라가고 있어요 아 예, 겨울 가시기 전에 이꽁추 과메기 소주 한잔 해가지고 탁 집에서 좀 드시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서 좀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 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님 사모님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